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원대학교 클래스 온라인 수강하는 법,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세줄 있는 광원대학교 유니버시티 이렇게 되어 있고, 세줄 있는 메뉴를 딱 눌러주시고, 강의 종합 정보, 강의 종합 정보에서 온라인 강의 컨텐츠 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과목명을 선택할 수 있고, 이 아래에 보시면은 이렇게 강의가 쭈르룩 나와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습기간 내에 강의 보기를 하여야 되고 학습기간이 지난 후에는 강의 보기는 가능하지만 출석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 콘텐츠를 학습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강의를 듣고 나서는 2분 뒤에 또 다른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학습기간, 학습시간 밑에 보면 은 진도율이 나와 있는데 진도율이 100%가 되지 않으면 은뭐 학습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100%가 되면 은 파란색 글씨가 되고 100%가 되지 않으면 빨간색 글씨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하기에서 보기를 탭하면 이렇게 내용이 떠요. 그래서 확인 누른 다음에 강의를 볼수 있는데 이 강의를 보기 전에 인증을 해야 되거든요 인증을 할 때는 인증해서 비밀번호를 탭하고 비밀번호에서 생일, 생년월일을 하고 비밀번호는 이 클라스에 내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재생을 시킨 다음에는 여기 최대화가 있어요 이거 쭉 하고 네모 버튼 있잖아요 메모를 눌러야 이렇게 바가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일시정지가 되죠. 일시정지도 되고 이렇게 바가 돼 있어서 바를 이렇게 바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바를 이렇게 보이세요? 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면은 여기에서 무조건 최대화 버튼을 탭을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배속도 조정 가능하고 0.5배부터 최대 2배속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화면 기능도 가능합니다. S를 누르고 있으면 은 바로 여기 진도율이 표시는 바로 안 돼요. 표시율이 바로 안 돼서 여기서 여기 과목 이름 있잖아요. 이 빨간색 줄에 과목 이름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눌러주시고 여기서 강의를 들어가서 과목 현황에서 강의를 들어가서 보면 은 진도율이 표시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